아물 드린다고 합니다. 어스 드립니다. 우리 같이 하시는 요 저기 봐봐 봐. 무요네 여기 수 맛있겠다. 와, 진짜 맛있 오빠, 미라 잘했다. 우리 많이 만들었다. 이거 쪽고추 고구마가 많으니까. 어, 너무 잘 만들었어. 고구마 조금 먹어 볼게. 응, 먹어 봐. 어? 응. 지우가 만든 거? 야, 거 내가 다떠어져 아, 너무 웃겨.